가면 갈수록 내 직업이 뭔지 모르겠어. 맥구로역에 있는 블루 로벌에 가겠습니다 네, 영상 제목에 도 써있었던 것처럼 코트랑 사회를 계속 만들었는데요 동영업과 동영에 한국 기업들이 일본에 진출하기 위해서 뭐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뭐 이런 주제로 니코트라 세미나를 한 건데 일본어랑 한국어를 동시에 하면서 도쿄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컨택을 하셔가지고 저는 하고열차를 만든 사회 형 생략을 하고 왔습니다. 이제그 센터가 LED 입장에서 연락이 와가지고요. 아무런 사전 배경 지식 없이 그냥 들어가다 보니까 좀격정을 많이 했는데 고문님의 고문관이라고 한 거? 그거 말고는 딱히. <놀람> 크게 실수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세미나 진행하면서 찍어온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잠깐 보여드려, 보여드리고 어떤 식으로 세미나를 진행했는지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 응. 이 정도 소리 괜찮아요 이제 아이가 오델까봐 하고 아야 안녕하십니까 호텔라가주최는 2020년 일본지역 시장팀쇼내야 1 0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유튜버 라리입니다 이거 오델까봐요 저각다 네, 나라마다 유튜브 태는 다른 것라고생각는데요 한국과 이번에 큰 사이터는 왜 이렇게 복잡한 유통 경로로 판매를 해야 하는 지 질문도 받다는데요 대량 판매를 위해서는 이게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데니까세고 시작한 있는 시대가 까적요 시방도 진짜 딱하면 치우고 치해고 치우고 고 치우고 어차피 다모르고넘어고치우 괜찮아요 진짜 너무 잘하셨어요 치우고 치우고 치우고 치나고 치우고 치고 치우고 치우고 치우고 치우고 치고 치우고 습니고고 치우고 고 치우고 치우고 치우고 고치우가 치우고 치우 여기가 아까 내가 진했자리았다 그럼 야, 만만하게 해. 쇼마스가세요 야, 인도 나가시마. 안녕하십니까 매니저부터는 거죠? 네. 말 <놀린> 안녕하십니까 매니저님, 처음 뵙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그 부분 정말 질문이 많으시고요. 스리디가 들어갈 내용은 일본의 피엔데이 마크가 있습니다. 네, 너무 정리를 잘해주셔가지고 사전 지식이 없는 저도 이해가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아, <목소리도> 잘 만졌습니다. <많이>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그럴 때 <수> 있어요. <목소리도> 제가 좀...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저, 제가 제가 그냥 저 옆에 있을 거예네 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놀람> 화장품 시장 진출 전략인가요? 응. 화장품, 화장품 시장. 시장. 일본 화장품 시장 진출 전략입니다. 오프라인 <놀람> 매장이 입점이 되었고요. 전 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시 돌아온 나루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미나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처음 진출했고요이 응. 이상 1년 동안에 SNS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아, 저도 SNS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어떤 게있는요 저... 응. 모르잖아요. 네, 아, 몰랐습니다. <웃음> 몰랐습니다. <웃음>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근데 이부다 드릴 것 같은데 <웃음> 저옛날좀 출력해서 아, 포인트를 집어서 할수 <웃음> 앞으로 일본도 라인 마케팅을 계속 중요해시지않을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아, 요 아, 네. 네. 오늘 뭐 제가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잘고문 빼고 고문님아 다음주 하시는데 오늘 소개하다가 제일 앞에 아. 그끝습니다드게 자, 마무 카운트 3초만 아이가 습니다 자, 남아. 주스 먼 5초 ではご調査をしてみたレですこ本日はどのような流れでお話いただけますかので t v c のをんは皆ですはいはい、は 이게 에는면 연차를 내고 가서 할 생각이에요 근데 또 제가 뭐 전문 통영업을 배운 사람도 아니고 사회적 경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맨날 집에서 뭐 카메라 켜고 영상 찍은 게 다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런 기회가 많가지고 근데 가면 갈수록 내 직업이 뭔지 모르겠 회사원인지 직원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약간 정체성, 자, 자아 정체성이 약간 좀흔들리는 진리도 아니고, 지금 왔는데 우리 외부로에 왔는데 외부로에 뭔가 없어가지고 그냥 낙하맥으로,